콘텐츠는 오네어 스튜디오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할로윈은 매년 10월 31일 유령이나 괴물 분장을 하고 즐기는 축제로 헐리우드 영화나 애니 등에서 여러분도 쉽게 보셨을 겁니다. 영미 문화권의 명절이 세계로 퍼지며 우리나라에서도 비공식적으로 기념하는 명절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원어민 강사가 일부 영어학원에서 할로윈 파티를 연 것이 계기가 되어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그간 한국 언론에서는 명절까지 수입하냐고 비판해왔고 게다가 유령 괴물 따위 기괴한 분장 등 이질적인 요소가 더 반감을 산 듯했습니다. 그러나 20-30대인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 그저 놀기엔 재미는 날이었을 뿐입니다. 서울 이태원동을 중심으로 시작된 자발적 축제는 해마다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젊은이들이 즐기는 축제로 알려지면서 한국의 언론은 더 이상 할로윈의 비판적인 기조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랬다간 이제 한물간 언론사가 되어버리겠지요. 테마가 테마이니만큼 어른, 아이할것 없이 판타지로 하나 되어 유치한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축제이기도 하고요. 본래 헬로윈은 켈트인의 전통축제, 사윈에서 기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켈트족은 한 해의 마지막 날이 되면 음식을 마련해 죽음의 신에게 제의를 올림으로써 죽은 이들의 혼을 달래고 악령을 쫓았습니다. 이때 악령들이 해를 끼칠까 두려워한 사람들이 자신을 같은 악령으로 착각하도록 기괴한 모습으로 꾸미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축제는 기독교가 켈트인들의 땅까지 전파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로윈이죠. 가톨릭 교회에서는 사세기 무렵부터 만성절, 즉 모든 성인의 날을 기념해왔습니다. 가톨릭 교회를 비롯한 많은 기독교 종파에는 성모 마리아, 사도 베드로 같이 특별히 이름 있는 성인들을 기리는 축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수의 이름 없는 순교자, 생모를 미상의 성인 등 교회력에 기념일을 올리지 못한 성인들이 또 계셨죠. 그래서 축일이 제정되지 않은 성인들을 특별히 기억하고 기리며 말 그대로 모든 성인을 위해 기도하는 날이 제정되었습니다. 할로윈데이에 따라오는 만성절이라고 알려진 서양의 명절이 이날이며 한국 가톨릭 교회에서는 모든 성인 대축일이라고 명명하고 공식 기념합니다. 그 날짜는 서기 800년대 에 11월 1일로 고정됐습니다. 11월 1일로 만성절을 제정한 이유를 켈트인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켈트족의 사윈축제일과 비슷한 날짜에 정했다는 설이 있는데 그보다는 교황 그레고리오 3세가 731년 성상파괴 운동에 맞선 공의회를 개최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성베드로 대성전의 모든 성인들의 경당을 봉헌한 11월 1일로 모든 성인 대축일이 지켜지게 되었다는 것이 정설에 가깝습니다. 이후 켈트족들이 사는 영국과 아일랜드의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그들의 사윈축제도 보편교회에 의해 기독교화됩니다. 할로윈으로 대체된 거죠. 만성절 하루 전날 저녁인 10월 31일 할로윈이 바로 이 만성절의 전야제로서 만성제라고도 합니다. 이미 켈트족에겐 드루이드교 교회에 따라 10월 31일에 전통축제 사윈을 했죠. 이날은 죽은 자들의 영혼이 내세로 여행을 떠나기 위해 인간 세계를 찾는 날이기도 했는데 사람들은 이때 열린 지하세계의 문을 통해 악마와 마녀, 짓궂은 유령들도 함께 올라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제를 할로윈으로 대체하면서 악령과 사자의 영혼 대신 순교했던 기독교의 성인들을 모두 모아 함께 기도하며 기리는 날로 의미를 바꿨습니다. 켈트적 전통이 강한 일부 지역에서는 이날 성인들의 영혼이 함께 강림하며 산자들을 축복해준다고도 믿었습니다. 이날이 원래 켈트 전통에서 죽은 자들을 기리는 중요한 축제일인데 기독교계의 죽은 모든 성인을 함께 기리는 축일이라는 의미가 서로 통했기 때문에 켈트족이 많이 사는 영국에서 제일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할로우란 영어의 고어로 성인을 뜻합니다. 11월 1일인 만성절을 올할로우 데이라고도 하는데 하루 전날인 10월 31일 저녁이 만성절 전야제를 뜻하는 올할로우 이븐이 되고 이것이 또 줄어서 할로윈이 되었습니다. 이제 괴기 코스프레가 주요 행사인 줄 알았던 할로윈 축제가 왜 기독교 이미지가 물씬 풍기는 이름을 갖고 있는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가톨릭 교회는 기독교를 전파하면서 각 지방에 있는 토착 문화를 무조건 우상 숭배라고 파괴하기보다는 현지 문화를 기독교화하면서 유지, 승화시켰습니다. 잘 알려진 크리스마스, 발렌타인 데이도 원래는 이교도 축제일을 기독교 축제일로 바꾼 것입니다. 일부 개신교회에서는 할로윈이 악마와 악명을 숭배하는 축제라며 비판하고 있는데 개신교는 성인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할로윈은 물론이고 만성절도 기념하지 않습니다. 일부 가톨릭 성직자 혹은 신자들도 할로윈이 켈트족의 고대문화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기독교 문화의 축제였다고 주장하며 개신교 원리주의자들처럼 현대화된 할로윈 축제에 반대하기도 합니다. 한대와 같은 할로윈 축제를 하게 된 것은 미국 문화가 세계로 퍼져나간 덕입니다. 유럽에서 할로윈은 영국의 변방과 아일랜드에서나 치르는 명절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성인들을 기리는 의식 외에 세상을 떠난 지인을 위해 기도한다던가 불우한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는 등 원래는 기독교적 행사였죠. 영국 쪽에서 할로윈이 치러질 때에도 유럽 대륙은 물론이고 유럽의 가톨릭 국가들도 10월 31일은 그저 작은 축일의 전날일 뿐 할로윈을 의미있게 치르는 풍습은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도 19세기 중반까지 할로윈은 특정 지역 이민자들이 지내는 소규모 행사였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할로윈은 켈트계 가톨릭 교도에게나 중요한 행사였고 미국은 앵글로색슨계 영국인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주류를 차지한 영국계들은 개신교도로 할로윈의 의미를 두지 않았죠. 그러나 1840년대 중반에서 1850년대 초에 걸쳐 아일랜드를 덮친 대기근으로 아일랜드 이민자 100만명이 미국으로 대거 유입됐고 이들이 미국 사회에 정착하면서 헬로윈 축제가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할로윈의 아이코닉 구두쇠 제게 영혼이 들고 다녔다는 호박등불 재고랜턴도 이때 함께 전파됐죠. 호박등불 이미지를 보면 아시겠지만 교황령에 의해 기독교화된 후에도 드루이드적 요소는 이렇듯 켈트인 의식 기저의 면면이 흐르고 있었죠. 그리고 이것은 후술할 할로윈 축제의 양상을 바꾸는 핵이 됩니다. 오늘날 헬로윈의 대표적인 행사로 아이들이 마녀나 네. 요정, 유령, 인기 만화의 주인공 등으로 분장하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과자를 얻는 놀이인 트릭 오어 트릿은 근대에 드러나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놀이의 원형은 중세의 풍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이들 혹은 가난한 이들이 찾아와 노래를 부르고 기도문을 읊으면 그 담내로 작은 케이크를 주는 풍습이 중세부터 영국과 아일랜드에 있었는데 근대의 가이징이라고 불리우는 변장 놀이와 결합하여 할로윈데이 행사로 이어진 듯합니다. 현재와 같은 모습의 헬로윈은 미국에서 1930년대 이후 광범위하게 퍼져나간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설탕을 배급제로 제한하면서 잠시 주춤했으나 전쟁이 끝난 뒤 어두운 사회 상황을 떨쳐내기 위해 축제에 열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헬로윈은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재밌는 건 미국에서도 새롭게 탄생한 이 풍습이 모두에게 순조롭게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몰려다니면서 사탕을 달라며 조르고 장난을 치기도 하는 행위를 공공질서 파괴와 비슷하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고 1930년대 중반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 신문들은 꾸준히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요. 하지만 이러한 악의적인 기사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 중반 이후 트릭워 트리슨교회의 새롭게 조성된 주택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면서 헬로윈을 대표하는 풍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1세기 들어 한국에서 할로윈을 비판하는 기사는 찾기 어려워진 것처럼요. 아이들의 가면 무도회지만 야밤에 돌아다녀야 하다보니 어른들이 동행했고 어느새 어른들도 똑같이 코스프레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코스프레라는 청년지향적 취향이 젊은이들의 흥미를 끌면서 아이들 동행이 없는 성인들만의 코스프레 행진이 등장하는 등 현재와 같은 괴기 코스프레가 할로윈의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여담인데 이때가 되면 강도들이 할로윈 복장을 하고 토인종을 누르고 들어가 버젓이 강도짓을 해가는 진짜 괴기도 있었다고. 현대에 와서 할로윈이 영화 등의 컨텐츠에서 이런 괴기스런 이미지를 갖게 된 것도 50년대 이후 미국에서 할로윈 축제가 가면 무도회가 되고 그것이 미국 전역에 급속도로 보급되고 상업화된 까닭입니다. 미국은 개신교 교세가 강한 나라입니다. 가톨릭 명절 그 중에서도 켈트계 가톨릭 신자들에게나 중요했던 명절인 할로윈을 종교적 의식으로 개신교도들도 함께 즐기기엔 무리가 있었죠. 그래서 할로윈을 전국축제화, 상업화하면서 종교적 색채를 빼고 괴기 코스프레에 치중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크리스마스도 아기 예수 탄생의 의미는 없어지고 산타 이미지와 폐폐적 낭만이 가득한 축제로 변질되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이죠.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 전통이 강한 미국에서 할로윈의 기독교적 요소는 사라지고 드루이드적 전통이 부활한 것이죠. 그리고 이 문화는 20세기 들어 영국으로 역수출되었다고 합니다. 영국 본토에는 종교적인 헬로윈 전통이 있음에도 미국식 헬로윈 문화가 빠르게 퍼져나갔고 현재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국가에서 헬로윈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로 넘어오면서 영어 유치원이 급속도로 보급된 것이 할로윈데이 보급의 시작이라는 추측입니다. 미국계 원어민 강사가 일부 영어학원에서 할로윈 파티를 연 것이 계기가 되어 점점 퍼져나갔을 테죠.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떠났던 아이들이 한국에 귀국하면서 가져온 덕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중화된 축제도 아니고 무분별한 서구 행사 따라하기라는 언론의 비판까지 받아 학생들끼리 집이나 특정 장소에 모여서 분장하고 과자 먹고 선물 교환하고 관련 업계에서 이날 한정으로 이벤트를 하는 정도로 작은 행사였습니다. 저도 예전엔 한국에서의 할로윈 행사를 상업주의로만 보고 안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생각이 바뀌었죠. 아이들이 할로윈데이를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아마 할로윈데이는 미국의 어린이날이겠죠. 덕분에 한국 어린이들은 어린이날을 두번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로 한국에서 할로윈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할로윈 행사를 하는 사람, 즉 할로윈 행사를 하는 성인들이 점점 늘어나게 된 것이죠. 적어도 클럽 등지에서는 할로윈의 간단한 분장을 한채 참가하는 할로윈 파티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영어학원에서 할로윈을 즐겼던 그 아이들이 이제 큰 것이죠. 2015년 이후 할로윈 축제엔 해마다 더욱 사람들이 많이 몰렸는데 할로윈이 다가오는 주말에 이태원, 홍대, 신촌 등 번화가에 본격적인 코스프레를 한 사람들 간단한 분장을 한 사람들이 잔뜩 몰려들어 거리를 가득 채웠고 새벽까지 파티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30일 그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것이죠. 모르긴 해도 그 젊은이들 그 아이들은 어릴 때 유치원 학원 등지에서 할로윈의 추억을 담고 성인이 되어 다시 그때를 즐기기로 했던 이들이었겠지요. 항상 경쟁에 내몰리고 즐길 것이 즐길 여유가 부족했던 한국의 청년들이 모처럼 해방구로 삼았던 그날 그곳에서 그런 참사를 겪었다는 사실이 못내 가슴 아픕니다. 괴기를 재미로 승화시켰던 젊은이들이 허망한 괴기적 참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만성절만큼은 저도 천주교 신자로서 만성절의 본래의 의미를 담아 이번 참사에 숨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And in one Lord Jesus Christ, the Son of God The only begotten begotten of the Father before all ages Light of light, true God of true God Begotten not me Of one essence with the Father, by whom all things were made, who for us men and for our salvation came down from heaven, and was incarnate of the Holy Spirit and the Virgin Mary, and became man. And he was crucified for us under Pontius Pilate, and suffered, and was buried. And the third day he rose again according to the Scriptures. and descended into heaven, and sits at the right hand of the Father. And he shall come again with glory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whose kingdom shall have no end. And in the Holy Spirit the Lord, the giver of life, who proceeds from the Father, who with the Father and the Son together is worshipped and glorified, who spoke by the prophets. In one holy Catholic and apostolic Church, I acknowledge one baptism for the remission of sins. I look for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and the life of the world to come.